안녕하세요 인남티비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두가지의 바지로만 오일 데일리 룩을 준비해봤어요 새로 구입한 의상들과 자라 세일 때 구입한 의상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 스타트!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두가지의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두 바지 모두 다 오라무드에서 구입한 바지고요. 먼저 보여드릴 청바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 살짝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바지예요. 사실 이 청바지는 나온지 조금 됐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가 이제서야 데려오게 되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뻐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했던 바지예요. 허리라인이 특이하게 한번 접혀서 박음질이 된 바지인데 허리라인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허리가 더 잘록해보이는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고 컬러도 연청이라서 어떠한 컬러의 상의와도 잘 어울리고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엉덩이의 뒷포켓이 적당한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엉덩이가 처져보이지 않았고요. 와이드한 핏이다 보니까 무릎이 튀어나오거나 늘어날 걱정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청바지가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나 초여름, 그리고 봄, 가을에는 굉장히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한여름에는 조금 더울 것 같아요 이 청바지의 핏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조금 더 지켜봐주세요 두 번째 면바지도 오라무드에서 구입한 면바지인데요 요즘에 와이드핏에 핀턱이 잡혀있는 이런 면바지라든지 슬랙스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우라무드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슬랙스나 면바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아이예요 히든 버클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핏이 떨어지고요 원단은 사각거리면서 굉장히 얇아서 한여름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컬러는 세 가지 중에서 전 네이비로 선택을 했고요 바이어스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바지를 이용한 데일리 룩을 보여드릴게요. 월요일은 조금 편안하게 일하고 싶어서 의상도 같이 좀 편안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니트는 제가 작년에 리즈오퍼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했던 니트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청바지는 오라무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소실마기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백과 슈즈에 작은 컬러를 더해줬는데요. 레몬 컬러의 가방은 제가 몇년전 바르셀로나에서 구입한 빈바이롤라의 브랜드 토트백이고요. 뮬은 제가 올 봄에 자라에서 구입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이 많은 월요일에 편안하게 입고 눈썹 휘날리면서 일하는 게 가장 좋아서 가볍게 코디해봤어요. 렌탈과 에너지가 조금 회복이 되는 화요일에는 생기있어 보이도록 이번 자라 세일때 구입한 린넨 셔츠와 오라무드 화이트핏 코튼 팬츠로 코디해봤는데요. 적당히 편안해 보이면서도 포멀한 룩이 완성되었어요. 자라에서 구입한 셔츠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번 자라 세일때 득템한 혜자스러운 상품 중 하나인데요. 손목 부분의 작은 디테일이며 너무 과하지 않은 오버핏이면서도 기본 디자인이라서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데다가 심지어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19,000원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사이즈만 맞다면 득템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셔츠예요 다만 살짝 까슬거림이 있어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비추하고 싶어요 저는 일부러 단추를 언밸런스로 잠그고 한쪽을 살짝 바지에 넣어줘서 멋스러움을 더했고요 셔츠랑 바지가 워낙 무난한 컬러여서 어떠한 컬러의 가방도 다 무난하게 소화를 하더라고요 신발은 이번 자라에서 셀때 함께 구입한 레더 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메탈이 지치는 수요일에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서 보이핏 자켓과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티셔츠를 매치해봤어요. 이 보이핏 자켓도 오라무드에서 데리고 온 자켓인데요. 린넨과 코튼이 섞여있는 자켓이에요. 이 자켓은 특히 바이어스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들었다 싶었던 자켓인데 특히 소매 부분에 저 하얀색 바이어스가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포인트가 되어줘서 너무 예뻤고요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자꾸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마음에 드는 자켓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원단이 조금 텁텁한 느낌이 있고 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먼지가 잘 달라붙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아이보리 컬러하고 네이비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저 바이어스가 더 돋보이는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비록 완전 후드루들한 린넨 자켓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진 느낌이 좋아서 날씨가 오늘처럼 조금만 쌀쌀해져도 바로 걸치고 나가는 자켓이고요봄 가을에도 저처럼 가벼운 티셔츠랑 청바지 또는 면바지랑 매치하시면 데일리 자켓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사실 이번 룩이 제가 평소에 가장 즐겨 입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께 데일리 아이템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자켓이랑 청바지예요. 목요일은 가볍게 자라에서 구입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오라무드의 와이드핀 면바지를 같이 매치해봤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화이트와 네이비의 조화가 깔끔한 룩을 완성시켰어요. 이번 자라 세일 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한 블라우스인데 은근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쉬워서 제가 구입한 제품들 중 가장 가성비가 넘치는 블라우스이고요 현재는 사이트에서 15,000원까지 세일하더라고요 면 원단 특성상 구김을 피할 수가 없는데 블라우스도 볼륨감이 있고 팬츠도 와이드핏이라서 무릎 튀어나옴이나 구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서 분살도 잘 가려주니까 전반적으로 보기보다 훨씬 하루종일 편안한 코디이고요 출근했을 때 깔끔함과 멋스러움을 퇴근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마음부터가 남다른 금요일은 상큼, 편안함, 그리고 변형 가능한 코디를 해봤는데요. 자라에서 구입한 탑과 가디건, 그리고 오라무드의 연청을 매치해주니까 시원해 보이면서도 편안하고 퇴근 후 가디건만 벗으면 강남 한복판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룩으로 변형이 가능해서 오늘 코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 가디건이 특히 입으면 입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었는데요 제가 이전 봄 여름 신상 하울로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미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실제로 착용해보니까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서 정말 잘 샀다 이 손가락을 스스로 칭찬하게 되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오라무드의 청바지가 살짝 하이웨이스트이고 허리 부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크롭 기장의 가디건과 매치해주시면 조금 더 특색을 살려서 코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팬츠로만 일주일 출근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요즘 장마철에 기온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목이 칼칼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